How you like t h 왜 분석하기가 어려울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진아의 지향, 진아입니다 노래가 나온 날부터 수도 없이 돌려봤는데 그럼 어지가는 분석 포인트들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계속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더라고요 다른 전문가 분들의 리뷰에서도 아 이게 분석이 가능한가? 분석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쭉 올라온 리뷰 영상 리스트들을 봤어요 그런데 블랙핑크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브 조회수 3대장이잖아 화금력도 엄청나고 노래도 좋고 무대도 좋고 뮤비도 찢어놨고 이런 블랙핑크인데? 리액션 영상은 많은데 리뷰 수는 의외로 네. 적은 거예요 진짜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노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요 왜일까? 왜? 노래가 새롭고 짧고 미쳐서? 그래서? 그럴까? 맞아요 맞는 말이야 맞아 그건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새롭다고 해서 분석이 어렵기만 한건또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찾은 이유를 공유해드려 볼게요 <놀람> 생각듯이 분석하기 어렵고 제가 댄스 리뷰를 하면서도 이걸 요소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구조화 되어 있지 않아서에요 음악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음악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안무만 놓고 보면 전형적이거나 구조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구조화 되어 있다는 게 뭔데? 되어 있어야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글을 생각하면 훨씬 더이야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글은 주제가 있고 서론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승전결이 있죠 이런 틀을 기본으로 해서 특정 부분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삭제가 되거나 하는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틀 아니죠 이 틀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는 국어 시험이든 몇 지문 중에 구조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문들은 보면 어때요? 풀기가 확실히 편안하죠? 주제를 파악하기도 쉽고 어디에 정답이 나올지 알아채기도 쉬워요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지문 중에서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본결이 없거나 기승전결이 아예 없는 글 이런 글이 비문학 질문일 때도 주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특히 소설일 때 문학 작품일 때 우리는 환장합니다 우리는 답을 찾기 쉽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작품을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열쇠 하나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지문 전체를 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요소 하나하나를 알아채야 하는 게 요런 종류의 글이죠.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부분을 모아서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뭔지까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블랙핑크 하이라이트 시이 like 글로 치면 후자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사를 듣고 혹은 곡의 주제나 컨셉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바라봐도 분석 포인트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무에서 보자면 포인트 안무라든지 좀 특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시퀀스라든지 이런 걸 발견해내기가 흐름구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임팩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고 이 정도 외에는 발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성은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었을 거고 완전히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내서 표현까지 해내야 하는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정말 정말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걸 단순히 완성시킨다 가 아니라 웰메이드로 뽑아내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무한도전이었을 거예요 노래, 특히 가요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른 장르랑 비교했을 때 호흡이 굉장히 짧잖아요 3-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게다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세치가 직설적이거나 이 노래의 주제가 뭐구나 가사가 어떤 내용이구나 이런 게 와닿아야 대중성을 챙기기가 쉬워요 기억에 팍팍 남으니까 낯설고 새로운 걸 한다는 건 언제나 늘 도전이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지만 기존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고 심하면 은 거부감까지도 느껴질 수 있는 게 도전이잖아요 근데 블랙핑크는 지금 어떤가요? 데이터를 증명하고 있죠 유튜브 조회수 각종 음원 차트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 음원 차트들을 아주 그냥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증명이 됐죠 블랙핑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색깔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걸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대중성까지 완벽하게 챙겼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블랙핑크는 정말 더더더더더 언터쳐블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멋진 아티스트가 어마어마한 기록을 써내려가는 걸 실시간으로 같이 볼수 있다는 건 아,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양파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주는 매력도 끝이 없고 분석하기 어려운 이유도 끝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하율락 댄스의 like 색다른 매력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진화의 취향의 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